안녕하세요. 샌디기예요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경수를 볼 일이 없으니까 마음 한켠은 정말 후련하고 좋아요. 사실 저는 경수가 밉지는 않아요. 그 집이 미울 뿐이에요. 그 집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사실 경수 영상을 올린 것은 그 아파트를 고발하려고 올렸던 영상이었는데 이게 이야기가 재밌게 전개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그 아파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사실 그 아파트는 아마 파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아파트가 초기에 시공 당시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 아파트는 공동묘지를 허물고 지은 아파트라 터가 매우 센 곳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5천 가구가 살고 있으니 사건 사고가 많겠죠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출연한 그 아파트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아내를 토막냈던그 아파트였죠 그런 흉흉한 아파트에서 전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었는데 당시에 제가 몸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자꾸 누워 옆에서 속닥속닥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당시에 시끄러워가지고 눈을 떴어요 근데 그 순간에 사람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서 몸을 움직이기에는 너무 겁이 났죠 그런데 정말 거짓말 하나 안 썼고 눈을 떴는데 속닥속닥 속닥 누군가 제 귀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알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건 분명 제가 눈을 뜨고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환각이나 제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소름이 돋았던 거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제 귀에서 누군가 속닥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제 이야기를 듣던 제 동생과 어머니께서 혹시 웅성웅성 속닥속닥거리는 알수 없는 여자 목소리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둘이 그렇게 똑같이 물어보는데 저도 소름이 너무 돋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제가 이해를 했다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던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귀신 소리를 듣고 나서 며칠 뒤에 정말 이상한 일을 경험을 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주방에 가려고 하는데 웬 고무신이 있더라고요, 현관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주말농장을 가시니까 아버지가 사놓은 고무신이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고무신이 너무 깨끗했어요. 하얀 거우시는데 그 당시에 뭐 그렇게 크게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주방으로 가려고 하던 찰나에 할아버지가 거실 소파 위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가 주말 농장에서 같이 농사 짓는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어머니께 거실에 계신 할아버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께서 제 등짝을 세게 치면서 아침에 제석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건 분명히 할아버지고 귀신도 아니야? 사람 형태인데 왜 나한테 이러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러면 못 믿겠으면 거실 나가서 한번 봐라. 할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랑 아버지랑 딱 거실 에 나가자마자 놀리시더라고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하얀 서복을 입고 계셨는데 되게 단정했어요 근데 TV를 되게 열심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치매 걸리신 분 같긴 한데 뭐 이제 아버지께서 남의 집에 왜 함부로 들어오냐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께서는 자기 집이라면서 팍팍 우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르고 달래가지고 겨우겨우 내보냈는데 저희 아버지 너무 신기하다고 왜냐면 저희 집이 1층이라 누구든지 쉽게 들어올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 집 문이 이중문이어서 각 문마다 비밀번호를 쳐야만 들어올 수 있고 그 당시에 집문 닫아 놓은 상태여가지고 뭐 어떻게 그 할아버지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저희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건 되게 토름 돋는 이야기라고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그 파주 아파트 파주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알 거예요 제 말이 허언이나 거짓 하나 없을 거라고 믿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파트는 뭐 파주 금촌에 있는 재수없는 아파트라고 다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아파트는 1층부터 2층까지 쥐가 들락날락 뭐 여름 되면은 별의별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벌레랑 뭐 동물들 들어오고 그 집은 참 특이하게 멀쩡한 사람 들어가면은 뭐 이혼하고 자살하고 뭐 그런 일이 많아요 심지어 예전에 아파트에서 수신자세랑 고등학생들도 몇명 있고 그래서 그 아파트 재수 없어서 일단 나왔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 댓글에 만약에 더그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좀더 내용을 추가해 가지고 다음 영상 만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